메리토이 안녕 여러분 오늘은 딸기 주전자와 토끼를 그릴 거예요 시작합시다 토끼가 직접 주스를 만들 거예요 잠시 후 예쁜 딸기 주전자를 색칠합시다 이제 색칠합시다 노랑 딸기와 바나나를 넣고 맛있는 딸기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연두색 하늘색 핑크 빨강 딸기 주전자 안에는 우유가 들어있답니다 연보라 <목소리> 완성 우유를 먼저 넣고 딸기와 바나나를 넣습니다. 와 맛있겠다. 이렇게 맛있는 딸기 바나나 주스가 완성됐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.